진짜 반농사에 특화된 그런 비료들이 왜안 나오는 걸까 그렇게 고민 고민하다가 수입비료를 쓰려 하니까 가격대도 너무 높고 뭐 두포 세포 가격이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주문해서 내농사 짓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회사에 주문해가지고 최소 물량을 몇개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해서 나오면 내년에 또 쓰면 되니까 시앗 회사에서 회사. 와가지고 무슨 어디 뭐 박사 이런 데다 와가지고 이 품종은 이렇게 토마토가 될 수가 없다. 음. 말도 안 된다. 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슈퍼 치고 있어서 음. 아. 그래 만든 거고. 뭘 쓰셨다고요? 슈퍼 치우그 음. <웃음> 사람들이 그걸 본거에 똑같이 농구를 심었는데 음. 우리 거는 그렇게 하고 자기네 거는 금성점성 따니까 음. 내 이제는 자네 농구만 따라할게.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저희 것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 <웃음> 유튜브에서 초농부 농사를 많이 보셨어요? 맞죠. 정말 너무 잘돼 있고, 시설도 잘돼 있고, 그, 양, 양파? 양파 네. 풀안 나게 하는 그 기술, 정말 대단하시고. <웃음> 그걸 배워야 돼. 그래야 농,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 농사 짓는 게. 그리고 지나갈 때 보면 안타까워. 이거를 조금만 이렇게 바닥에다가, 땅에다가 조금만, 위에다가 조금만, 시기에 맞춰서 했으면 좋은데, 말씀을 드리면, 귀농한 네가 뭐를 알아. <웃음> 아, 그러면은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딱 되잖아요. 이쪽에 대파밭이 있고, 저희 대파밭이 있잖아요. 네. 저희는 세개 묶고, 위에다가 짜, 뒤에다가 한두개 넣는단 말이에요. 그게 한 묶음이야. 저양반들은 예. 아무리 묶어도 한 묶음이 안 나와. <웃음> 그래, 그리고 뭐 1등이지 이건 뭐 900원, 1,000원이지? 이 돈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일등이랑 이렇게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났어요? 었배 나죠? 아, 배 정도 났었어요. 나죠? 네, 아, 시장, 가을동 시장에서. 예, 예. 어. 그분들 일하는데 가서 돈도 안 주는데, 가서막 <웃음> 일을 도와줘요. 어. 왜 그러냐면 안타깝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해도 망가지면 어떻게 해맨한 2만평 하시는 분들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먼저 가서 일을 조금 하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씨를 잘 넣어요 그러면 또 불러 음. <웃음> 또 형님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다 그러면 가서 그 일을 딱 마무리 지어주는 거예요 동네 연전이 그냥 뭐 일꾼이시네요 <웃음> 근데 돈은, 돈은 안 받는데 돈은 받을 수도 없고 그래,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을 좀 우리를 따라와 달라. <웃음> 응. 평생을 전부 다 다우르신들이 40년 50년 다 관행대로만 짓다 보니까 진짜 다 몸이 아프거든요. 네. 너무 노동이 심하니까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또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또 올해도 관행대로 또 짓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항상 저희 신랑한테도 하는 말이 그 우리만 잘살 수가 없어요. 잘,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될수 있는 한 가르쳐드리고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도 오셔요. 그러면 저희 거를 저희 거 주문했잖아요. 안타까우니까 저희 거를 또 잘라서 주는 거예요. 다. 삼촌들도 그렇게 줬어요. 처음에는. 육묘 우리 삼촌은 다망가져고 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 육묘 갔다가 심으시라고 네. 한데 육묘 좀 봐달래요. 네. 어디? 저 여기저기 아무리 치아 씨앗 거기 회사 뭐 여기저기 땅 흙도 파서 가서 검지를안 돼. 망가진 게. 음. 근데 그러면 삼촌 우리 하우스로 와. 그거 처방해 줄게. 음. 이 양반이 처방을 해준 거예요. 음. 그리고 저희가 그 밤마다 다 다녔어요. 음. 그 비료가 있는지 없는지 뭐를 했는지 무슨 땅인지 그런 걸좀볼줄 알거든요. 그러면서 그 처방을 해 주니까 육묘가요, 진짜 이만큼 키웠어요. 다 죽어가는 육묘. 가 아, 진짜 그랬어요? <웃음> 네, 그랬어요. <웃음> 진짜 그랬어요. 그렇게 됐어요. 큰일날뻔 했네. 그렇죠. 육묘 구하러 다니 그때 어디 갔어요? 육묘 못 구하죠. 계속 구하러 다니고. 그렇죠. 어. 그리고 다시 해서 그래도 그래도 벌었지. 한 <웃음> 번까지만 <막> 살려서. <웃음> <웃음> 그런 게 그다음부터 우리 삼촌이 와가지고 저희 갈리기질 다 해주고 약갖춰 주고. <웃음> <웃음> 우리 맛을 그냥 또내 것처럼 다해주시고 아니 근데 이게 뭘 가르쳐줘도 듣고 이해하고 뭐하고 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음. 진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실행 능력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음. 농사를 못 하는 사람은 진짜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되거든요. 음. 근데 이두 분은 음. 밝혀 주는 족족, <웃음> 족족 다 흡수해가. 맞 네. 음. 제가 이제 한 4년 5년 동안 강의 한 40개 막 논문부터 다 공부한 걸손안 대고 풀다. 가지고. 여기서 토마토를 했는데요. 이제 지금 저희가 하는데 그 전에 여기 삼촌이 었는데그 씨앗 회사에서 생명회사. 와가지고 음. 무슨 어디 뭐 박사 이런데 음. 다 와갖고 이 품종은. 이렇게 토마토가 될 수가 없다. 음. 말도 안 된다. 음. 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웃음> 그게 이제 슈퍼칩이 음. 있어서, 그래 아. 만든 거고. 뭘 쓰셨다고요? 슈퍼칩. <웃음> <웃음> 아니, 대파할 때, 네. SM팜하고 슈퍼칩을 사용했다 하셨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신, 사용하신 거예요? 이제, 전번에 이제 말했듯이, 이제 이 씨가, 완효성이 음. 이제, 100평당 한포 뿌리면 0.4가 올라가니까, 네푹 네. 뿌리면. 5 정도. 예. 이제 내포 뿌리면 이제 1.5 정도가 이제 적당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백평당 내포 뿌리고 음. 그리고 이제 이제 그렇다고 해서도 이제 조금 이제 어느정도 한3 4개월 지르거나 기후 조건에서 살짝 좀 딸릴 때 있어요 너무 가물면 또 슈퍼추비가 못 녹아야지 먹을 음. 수가 있는데 수분이 없으면 못 녹으니까 이제 그럴 때는 어 슈퍼추비로 갖다 옆면 시비 한 번씩 딱딱 해주고 나면 뭐추비줄 일도 없고 음. 그러니까 이 인력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음. 편하죠 아무래도. 음. 이게 요즘엔 사람 하기가 힘드니까. 음, 저도 처음에는 있어. 농사 제일 처음 들어왔을 때 복합비료 사용해서 농사 지어보고 마사 땅 모래 땅에 복합비료를 사용해서 뭐한달 지나고 나면 비료기가한 개도 안 남아있으니까. 네, 네. 또 울로 메고 네. 비료통 울로 메고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야 되요 하다가 이제 수도 장용 이제 완역성 비료를 이제 처음 이제 사용을 했죠. 근데 사용하다 보니까, 이거를 꼭돈 주고 샀어야 될까?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든데. 왜 그, 진짜 반농사에 특화된 그런 비료들이 왜안 나오는 걸까? 그렇게 고민고민 하다가 수입 비료를 쓰려 하니까 가격대도 너무 높고, 뭐. 두폭 세포 가격이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주문해서 내농사 짓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회사에 주문해가지고 최소 물량을 몇개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해서 나오면 내년에 또 쓰면 되니까 그걸 처음 만들어서 사용을 하, 했는데 주위분들이 어? 이 비료? 나도 나도 나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주위에서 또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고 해가지고 이제 이름도 SM팜으로 이왕 이렇게 할거 네, 센 팜으로, 농로년에 오셨으면은, 네. 네. 저희 꽃은 따도 따도 지쳐서 지쳐서. 구리니까농구리 따다 따다 뽑아버렸어요. 따다 따다요. 그 누가 와서 병들어서 뽑았대요. 이거는 키, 키우기도 잘 키우지만, 그거 쭉쭉 뻗어가지고 상품도 잘 나오고 맛도 있잖아요 나무 4개 가면 한컨테이너를 따요. <웃음> 그, 얼마나 많이 닦겠어요. 그거를 천평을 심었어요, 하우스 안에. 네. 끝내는 이쪽에 따고 있으면 저쪽이 늙어. 그 정도로 달렸어요. 그래서 이게 다, 다 키도 키우지 않고 한 거니까. 네. 막 이렇게 제쳐가면서, 이렇게 제치잖아요. 네. 그럼 막, 어떻게, 그렇게 많이 달릴 수가 있어. 이렇게, 이렇게, 훑어야 돼? 그 사람들이 그걸 본거에 똑같이 농구를 심었는데, 네. 우리 거는 그렇게 하고, 자기네 거는 금성 점성 따니까 음. 내 이제는 자네 농꾼만 따라할게.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저희 것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 음. 진짜요. 그 S.M.팜 그 성분이 어떠신 것 같아요? 아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네. 잘 모르는데 그 영양 성분이 이제 저희도 이제 아기들 영양분 먹여보고 영양 성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성분이 배합이 맞는 거야. 네. 맞으니까 이게 그 지치지를 않는 거죠 나무들이 항상 유지되어 있는 거야 그 영양분이 그래서 6개월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우스는 녹지도 않았는데도 뿌리 이쪽으로는 안 오니까 안 녹잖아요 안에 것만 녹잖아요 그런데도 진짜 좋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복합비를 사용하시다가 아우 저뭐 비싼데 저걸 왜써 써, 써서 좋을까 안 좋을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농사 지어서 제 밭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뭐또 다른 거 했겠지.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직접 써보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오히려 비료가더 적어요. 왜냐면 네. 대파를, 대파든 를대파 모든 작물이든 한 달에 한 번씩 추비가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건 한번 주면 6개월 동안 수확할 때까지 추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노동력하고 비료값하고 따져보면 설사요 슈퍼주. 노동력, 돈따져보면 이게 낫다. 그래서 한 번에 구입하는 것이 헐 낫다. 항상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 대파 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는 안 되고 강의를 할수 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서 성분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주고 이렇게 들어가야 때때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다. 탄탄하고, 굵고, 맛있고. 음. 색깔이, 대파는 색깔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예. 분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근데 분도 잘 나고. 이제 이런 것을 한번은 그 시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걸 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끼리. <웃음> 다음 코로나 좀 조용해지면 강의하시는 날 저희가 시간 내서 한번 같이 올라오겠습니다. 아, 그럼 감사하죠. <웃음>